저, 저, 저기 뭐예요? 저, 그게 있네요. 뭐 말하는 건데? <웃음> 저거 언니야? 언니? 언니? 언니? <웃음> 아니, 나한테 진짜 나! 내가 너는늘 언니가 어떻게 찾아 했어? 오, 개리와! 야, 일로 와봐. 귀가 많이 달렸어. 유자가 어디가 처음에 면접한이 상태로 왔어요, 진짜. 이 상태로 왔는데 뭐가 달라졌냐면 지금 유자가 너가 이마가 많이 줄었네. 흉터도 하나도 없네. 그리고 코가 엄청 많이 작아졌다. 네. 머리, 이거 살짝만 까봐요, 이렇게. 날들를 광대 안 보게. 헉! 어머머머, 여기가 엄청 하나도 없네. 네. 많이 짧아졌네, 턱도. 오늘이 아니 나는 원래 상영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계속 이 얼굴을 보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에 익숙하잖아요 그냥 원래 네 얼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지금 보고 놀렛다아 맞아 내가 생각했네 처음에 면접봤는데 얘가 로스트크 한다고 그래갖고 그죠? 맞아 어필을 했어요어 그래서 합격했다고 했거든요 저그 유튜브에 룰렛 때 이름 정하는 그 영상 있잖아요 그거 봤는데 많이 바뀌지 음, 아까 뭐제 사진 보여달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저는 진짜 안 바뀌었어요 하신쓴게 없네요, 언니. 어. 어,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. 네. 너무 똑같은 경우가 <웃음> 그군죠 근데, 진짜 대박 말이 바뀌는 <웃음> 거는 이 친구가 말이 바뀌었어요. 이 친구는 누구죠? 아이야, 아이 사주를 숨겨놔야 돼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숨겨놓고. 자, 이제 가서 아이 좀데고 와봐. 네. 여러분, <웃음> 빠이빠이. 오, 근데 너무 이쁘다. 진짜. <웃음> 오늘 제일 이쁘네. 아이씨. 아이씨는 성형하고 많이 안 바뀌었나요? 왜, <웃음> <웃음> 왜? 아니, 우리. 성형 그런 얘기가 나와서 성형이요. 누나 어, 많이 안 바뀌었나 바뀌었나? 저는 뭐 많이 안 바뀌었죠 사실. 별로 많이 하지도 않았어. 요 어. <웃음> <웃음> 진짜 안 바뀌었네요. <웃음> <웃음> 어 어, 어떡하니? <웃음> <웃음> 근데 이건 잘 나온 거예요 사실 아이가 진짜 많이 바뀐 게 여기서 많이 차이나요 무턱이잖아요 이거 봐 그죠 근데 턱이 생겨서 이쪽으로 볼래요? 이거 봐봐요 이 여기가 많이 차이나요 어, 딱시보도록응눈떠 봐요 어 이게 달라졌잖아 봐봐 갔었어요 여러분? 뭐야 아직 안간건 아니지? 아니 <웃음> 갔는데 어. 이제 완전 그게 아니라 장난식으로 어, 난 여기서 내가 제일 예고 그런 장난식으로 음, 아 가야. 맞아 살쪘서 갔죠? <웃음> 이번에 집에 갔는데 뭐래? 집에서 얼굴 보고 얼굴에 대해서는 음. 뭐라 안 하셨고 일단 엄마랑 아빠 반응이 좀 달랐어요 엄마는 이쪽에서 많이 뭐라 하셔가지고 왜? 너무 크게 했다면서 아빠는 제가 옷을 입고 친구를 만나러갔는데 아빠랑 나가면서 딱 마주쳐가지고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러다가도 남자한테 붙잡혀 가는 거 아니냐면서 조심하라면서 음. 조심하게 다니라 고 어머나 어머나 그렇게 말 입고 었다고 인정해주시는 거네 그럼 그 처음 갔던 거지 집? 그쵸 처음 가 커밍아웃을 한게 아니고 저는 늙혔어요. 처음 방송 보고 알아갖고 엄마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때 얘기했죠. 울고 난리도 아니서 전화. 내 20년 전2 8살때 사진 보실게요. <목소리> 여러분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네. 이때만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지 몰랐던 거 알죠? 다 추억이 돼버렸네 이 사진이. 28살 때 사진이. 이미 28살 때 보면 저의 편찬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. <웃음> 근데 나 닮았죠? 안 아, 닮았어. 언니 진짜 아까 내가 얘기했었잖아. 저기 언니 손으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예요 이러니까 당연히 언니인지 아는데 아무도 모르지 않나 언니. 안 닮았어. 태국 여행 갔을 때몸매가 그때 이제 수련. 아휴, 맞아, 그죠 봤죠. 어땠는지 얘기 좀 해줘요. 오, 어, 말해, 뭐야. 아가리만 아프지. 너무 이뻤지, 최고였지. 빛이 났지. 우리 은혜 1002130. <웃음> 아시죠? 7오빠 <시럽방> 아니고, 나야. 이거 <웃음> 나왔는데, 그거 없으면은, 바로 나가야 돼요. 활당량이 없으면. 10, 9, 8, 8 7, 6. 활당량이 없 알았으면 끝도게 이것들을 3. 알겠어? 2. 분수에 맞게 1. 들고, 땡. 한도에 맞게 들어, 이것들아. 안 <웃음> 되겠어. 그, 내일부터는 각오하고 나와야 돼요, 알겠죠 <웃음> 활당량을 꼭 채워주셔야지. 너무 꽁으로 계신다 진짜 안 그래요 공주씨? <웃음> 꽁으로 있으면 돼요? 안 돼요? 안 돼죠 그래요 안 돼죠 그래도 내가 인복이 있네요 막내들 보면 다살뽑았어요그죠몇명 빼고 <웃음> 음.